그러게, 벌식을두 개를 칠칠해 막았는데 나갔나 본데요? 이거 왜 나? 아, 설마! 하... 누구야? 누가 이겼어? 아, 누구야! 나야? 아, 야! 얘가, 얘가 나. 내가 더 체력 많은데? 아니, 내가 더 체력 많아! 아, 진짜! 아, 제발! 아, 제발. 아니 왜 내가 세번 맞아? 야, 어어 어, 어, 어, 어. 장난 심해 지금 진짜. 와 어? 야, 진짜 에바야 야. 그렇지. 야 이거 여기. 와자한번 아, 네. 더, 한번 더. 나세번 맞았어 이미. 아, 제발 진짜요. 왜? 와, 와, 와. 와사! 하하 <laughs> 그냥 네. 죽여줘 네. 죽어 그냥 다음 튼 신병 눌러 뭐야? 꽁생 정말 슬프네요 퀘스트는 같은 느낌 아, 아니, 왜 그것만 먹냐고 이렇게 미친 놈아? 그냥 이해가 안 돼. 이게 쓰레기 아니야? 내가 아는데, 아유~ 진짜 대단하다. 그냥 실력이 그냥 대단하네. 말이 안 돼요, 그냥? 내가 향수백 되게 쉽게 막았었던거 같은데 옛날에 오르막았더라 뭔데 이겨? 강호도 <웃음> 올려놓자 그냥 와우! 어? 필드 치우져부터 파랑 파랑 안할것 같아요 제법이야! 제법이야! 제법 대기일 줄 알았어 이 친구 제법이야 아무도 올라가는 건 상관 없는데 일단 투사 기미나 메인장 걸고, 그 다음에, 어멸관 써서, 전력 넣고, 그 다음에 고개 쓰면 되는구나. 이러면 돼요. 게임 터뜨렸죠? <웃음> 어질어질 하제 고개 근데 천체 쓰기 전에 캐을 깨놓는 게 좋긴 해서 캐을 깨놔야 될것 같긴 하지 아 잠깐만 낼수 있나? 뽑고 넣고 열어놓은 게아겠까 어? 지원하네요. 이제부터는 광폭 쓰면 되니까 이것도 쓰면 되네 전체맞아도 퀘스트 쓰기 전에 전체맞으면 상관없어 자 지금 보시면 이 방어도 12는 12 플러스 8은 오로지 중립 카드로만 한 거거든요 과연 그냥 중립 카드로만 했을 때 과연 방어도가 두배가 될지 영능을 하나도 안 섞었어요 이번에 보죠 그죠 국에 너의 무이될듯 갑니다 바쁩니다 용능 응. 아, 쏘는데 사라졌잖아